姐啊呃那么我呢那么 yeah. oh, no My boyfriend! Uh? <laughs> wow! We're on the number of t e s n e t m g o i n o o t Yoshi b u s I should have brought my sunglasses. Oh, look at this! Kyo! You got h a h i I want to take this one. <inate> oh, oh, oh! Wait. Oh, are you okay? y s a r o u okay? Oh. Oh. That guy. That guy. That guy will walk, walk through this. This one. He's like. He's like here, and then he just walks, and then here, bam. <laughs> 았어요. 네, 저는 갔어요. 어, no. 네. 어떡해요? 그럼 다음 네. 언제요? 지금 조금 30분요. 잘아서. 아, 30분. 네. 매 30분 하나요. 네. 어, oh, no. 아까 아까 이소스. 네. 조금 이따가 다시 해야 돼요. 아, 이따가요. 네. 네. 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 앉아 계시다 가 오세요. 네. 아, I missed the train. 아, missed the train. 어. <웃음> 오세요. <웃음> <웃음> 나스님 여러분 우리를 찾는 지금 해운대 기포구간을운행 중에 있습니다 바다 오른쪽으로 해운대 수비장과 동백성 방안대교가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맛집 있어요. 어디 마치? 어 맛집. 맛집. 나 네, 맛집. 어떤 맛집을 원하세요? 어떤 맛집? 어떤 맛집? 어, 부산 유명한 맛맛어 맛있는 음식. 여기 밑에 어 밑에 네. 조개구이집. 조개 아 조개고요 어제 먹었어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미면 있어요. 미면. 미면 미면은 여기가 아닌데 한참 가야 되는데. <웃음> 거기 가야 돼요. 넘어가야 돼. 어요럼 가까운 음 맛집 있어요? 한국 전통 음식. 한국 전통 음식. 한식한식 저것도 괜찮아요 혼자 음, 가기는 음, 저기가 좋아요 음 알겠어요. 감사합니국전국전청국전청국전 뭐야? 청국장 뭐야? 아, 청국전 냄새 많은 거. 진짜요? 이거 아치마 임시. 나 처음 시사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아니야, 처음 시사야, 여러분. My first meal. I don't want a ruin my first meal. 아, 그럼 뚱, 뚱수, 뚱수 빈빈밥. 돌솥, 돌솥 비빔. 돌솥 비빔밥.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It's too normal? 진짜요? 아, 그럼 노잼이야 미면 먹고 싶어. 오, 어, 고회했어요. 아, 미면. 왜 조금만? 청국장. Korean c h o w d o b u g a c h i 진짜요? c h o w d e boughee. 얼마야 그거? If someone donates that amount, I will eat. If someone donates that amount, I will eat. I will try it. 8500원. 8500원 있으면 나 먹어. 그고 보니까 총구장 먹어야 되는데. 음. 아, 8500원. 아,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 혹시 아, 아, 라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니 어디요? 언니. 어, 허포전하는 허요 찾아 습니다 고맙습니다. I told you it's v i t n a s 대박. 반자 반자고. 만찬, 만찬 어,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음음음음어음음음음아니음아아음음아아 진짜요 음음음음 y 음음음 l 음음음음 a 음음 진짜요? 왜 네, 그거 먹으면 이배 <놀람> 냄새 나와? 오케이 그럼 하나 줘, 하나 줘. 청국장 하나 주세요. 네네. 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요 고맙습니다 먹어봤어아니야아 제가 먹어봐 소고기 있어요 소고기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소고기 있어 와 This smells like. Th this smells like. Like my. It smells like. I don't know how to describe this. Wow. Wow. d o m e on. Wow. Yeah, 이게 뭐야? 이거는. 봐봐 이게. Wow. 토포있고토포있고 양파도있고 어? 이거 아 어, 뭐지? 조기고이도있고 소고기도있고 이거 냄새는 뭐지? 솔직히 진짜 그거 칩에서 냉장고에서 초도부 냄새 나왔어 그리고 아마 어렸을 때 그거 운동화 냄새 아참 아, 미쳤다 어. 냄.. 아씨 냄새랑 맛도 같은냐 아니 아유. Okay. <laughs> a few moments later, <laughs> Yuri, mix it with Jungu, j a n g and Stone Pot VP Bar. It's even more delicious. You o n Oh man. Oh. 진사 아무것도 해만네 이거 사람 임시 아니 이거 동물 임시야네 파리 파리야. 아니 좋은 경험이야. Good experience. 네, 네, 네, 고마워. 고마워. See you the day after.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